내 <웃음> 냅다 차버리기 냅다 냅다 냅다 냅다 다오안 뺏겨 냅다 차버리기 냅다 냅다 냅다 오 이거 잘 물어? 조심 <laughs> <de> you g e a r l t you a o h a w h e c o n a t i o n r t e e two, one, and liftoff of the United Launch Alliance Delta IV heavy rocket with NROL 7 1 t y e for the n o oh, 야너왜 여기다 갑자기 오줌... 이런? 아, 아이씨... <웃음> 반항하냐 너? 야 여기다 갑자기 오줌... 아 싸, 씨 어디가 네 야... 오이씨... 내가 저거 발로 찼다고 저러는 거야? 아 미안하다... 안 찼게... 아이씨... 그거 좀 발로 찼다고 여기다 오줌을 지려버려, 그냥. 어? 냅다 지려버렸어. 자식. 알았어, 안 그러면 되잖아. 자, 놀로 와. 일로 와. 시 이리 와. 자, 자, 자. 너 마음껏 놀아. 마음대로 놀아, 다